개굴 반장, 이제는 안녕이야. 같이 지내면서 정말 정도 많이 들었는데 정말 아쉽다. 개꿀 개꿀. 다시 돌아가서 잘 지내야 된다. 그동안 마치 한 몸이라도 된것같지이 정말 잘 싸워졌어. 잘 가. 개꿀 개꿀. 개꿀. 잘 가. 음. <웃음> 아휴. 정말 슬퍼 개굴 반장 녀석 잘 지내야 될텐데 뿅 개굴 개굴 개굴 개굴 개굴 개굴 개굴 이제 내일 아침에 옮기고 가서 두목님한테 보여주면 우린 큰 상을 받을 거야 <웃음> 드디어 우리 로켓단 또한건 해냈구만 하지만 끝까지 방심하지 말라냐옹 나옹 이렇게 성공한 날 그렇게 날카로워질 필요는 없잖아 맞아 우린 그냥 한숨 자자고 <웃음> 그래도 뭔가 조금 불안한 데냐옹 음, 모르겠다 나도 잠이나 자야겠다옹 저 녀석들은 누구지 개굴? 우리 가족들이 다 잡혀 있잖아 어저 야옹이는 그때 아, 어,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가 개구마르가 모여서 지내는 곳이 맞냐옹? 응 맞아 이런 나 때문에 가족들이 모두 붙잡힌 거야 내가 구해줘야 돼 근데 무슨 수로 구해주지 나처럼 나약한 녀석들 우리 가족들을 구할 수 있을까? 아니야 나는 여맨이와의 특훈드로 강해졌어. 내 힘으로도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거야. 알겠지? 개굴. 꿀개굴. 아! 아! 아! 저! 저! 개구리가 로상 로이 저 개구리가 우리 열쇠를 훔쳐갔다. 어? 뭐? 뭐? 뭐해? 빨리 정사. 열쇠? 개개개 하필 이럴 때 총알이 다 떨어졌잖아. 하하, <웃음> 괜찮아. 나와라 도도가스. 나와라 아복. 저개골 반장을 처리해! 개굴 개굴! 개굴! 아보크! 공격해! 개굴 개굴! 개굴! 아보크! 이 멍청한 녀석! 또가스 공격해버리는 거야! 너도가스 공격! 개굴! 또도가스 개굴 개굴 개굴! 개굴! 개굴 개굴 아니 개굴 닌자로 지나했잖아 안 되겠다 야옹아 네가 쫓아가서 처리해 어? 내가 정말 어떻게 잡냐 어? 야 도망가면 어떡해 로사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앞을 봐봐. 또 역시 납니다 나옹이 배신자야 우리 아들 못보 사이 듬직해졌구나 우린 네가 야생에서 죽을 줄 알았단다 개굴 저도 제가 죽는 줄 알았는데 여민이라는 트레이너가 저를 살려줬어요 개굴 그리고 저를 강하게 훈련시켜줬죠 개굴 역시 그랬구나 개굴 개굴 저기... 그때는 미안해. 우리가 장난이 많 심했지? 괜찮아. 나도 예전에 모습이 안심했고 약했다는 거잘 알아, 개굴. 항상 형들에게 보호받고 누군가에게만 기대기만 했지, 개굴. 하지만 이번에 다를 거야, 개굴. 더 강해져서 이번엔 우리 가족들을 지킬 거라고, 개굴. 아들, 네가 더 강해지려면 우리와 떨어져 지내야겠구나, 개굴. 그게...무슨 소리세요 개굴? 인간들에게 우리가 사는 곳을 들켰으니 우린 더 깊은 숲속으로 이사 갈 거란다 개굴 넌 어렸을 적부터 유대감이 참 깊었었지 개굴 너에게 딱 맞는 트레이너를 찾은 모양이구나 개굴 여기서 네가 남으면 더 강해질 수 없을 거다 개굴 그 여맨이라는 트레이너와 계속 함께하렴 개굴 그러면 더 성장할 수 있을 게다 개굴 개굴 개굴 개굴? 가족들을 지키고 싶다고 했었지 그러면 더 강해져서 다시 만나자꾸나 개굴 알겠습니다 개굴 잘 있어라 아들 개굴 개굴 역시 내가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던 건 여민이 덕분인가 그때 나는 겁쟁이였지만 여민이를 만나고 나서 나는 모든 게 달라졌었다 그리고 지금 여민이와 함께라면 뭐든지 할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이 느낌은 뭘까? 그 꼬마 녀석한테 간다고, 야옹? 그 꼬마 녀석 때문에 우리 작전이 망친 거였어! 음, 분하다, 야옹! 개굴 반짝 녀석 지금쯤 친구들과 잘 지내고 있을까? 음, 잘 지내고 있겠지 그냥 왠지 모르게 개굴 그 녀석 잘 지내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 음.. 개굴 응? 어? 뭐야? 아니 너.. 너.. 너 설마 개굴 반장너 개굴 닌자로 지나했구나 와.. 진짜 멋있다 그나저나 여기는 왜 찾아온 거야? 개굴 개굴 뭐? 나랑 같이 함께 여행을 떠나고 싶다고? 너 설마 무리에 적응하지 못한 거야? 개굴 개굴 음. 그냥 나와 함께 더 강해질 싶다는 거구나 좋았어 나도 너무 좋아 너와 같이 싸울 때 우리 마치 한 몸이 된 것처럼 너무 좋았다고 우리 잘 지내보자 개굴. 음. 어머. 어? 여매나. 오늘 개구리 반찬이니? 어 어. 어아 아니에요. 제 포, 포켓몬. 맛있게 먹겠다. <웃음> 뿅. 구독. 뿅. 좋아요. 안녕!